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찬미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헤어드라이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박스에 물이 묻어서 그만... 그래도 열심히 리뷰해볼게요. 위에포에서 할인받아서 5 8 0 0 0원에 구매했는데요 b m w 드라이기는 전문가용 헤어드라이어 제품으로 유명하더라고요시선이 길어서 맘에 들기도 했지만 접이식이라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손잡이를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리이가 직접 회전시켜 볼게요. 여행 갈때 챙겨 가도 좋겠죠? 다리이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를 빨리 말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갈때 꼭 챙겨가거든요. 바람쌰기는 강약으로 2단계이고 버튼을 누르면 랭풍이 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흡입망도 손쉽게 분리되어 청소하기 편합니다 튼튼하고 머리도 잘 말려지고 너무 만족스럽네요